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원 봄이 오면 은 저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패디큐어입니다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긴 하지만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로 저는 이때쯤 시작을 하는데 관리를 받다 보면 은 생각보다 젊은 여성분들도 무종균에 감염된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종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발톱 무좀은 막상 여름이 돼서 치료하고자 하면은 너무 늦습니다. 다른 질환과는 달리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일주일 정도 먹으면 거의 완치가 되긴 하긴 하지만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무좀에 감염된 손발톱이 자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3에서 또 길게는 1년까지 소요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좀에 걸렸나 안 걸렸나 어떻게 알지?라고 궁금 하실 텐데요. 가장 우리가 손쉽게 볼수 있는 거는 어, 손발톱의 색의 변화입니다. 건강한 손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핑크빛을 띄고 있는 반면에 발톱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도 사실은 모종균에 감염이 되셔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모종 치료를 권했어요. 저희 엄마는 건강하시니 이 모종약을 드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셨지만 아빠는 아무래도 당뇨를 앓고 계시기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니 이 약을 먹으면 몸이 너무 붓는다라고 하시는데 하셨거든요. 마침 그때 저희가 이제 루눌라라는 무좀 장비가 있어서 무좀 장비와 바르는 약을 병합하면서 치료를 완치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단순히 먹는 약, 바르는 약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르는 약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치료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약을 먹었을 때 약간 간에 무리가 간다는 점 그리고 약을 복용함과 동시에 술을 못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약을 꺼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발 무좀으로 이완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아, 약 먹기도 귀찮기도 하고 술도 못 먹는다고 하니 그냥 약을 그냥 임의로 중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약물을 먹었다 끊었다 먹었다 끊었다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약물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약효가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히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레이서로 좀더 간편하게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어, 무좀 레이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크게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엔디야그, 다른 하나는 저출력 레이저가 있거든요. 엔디아그 같은 경우는 60-70도에 약간 좀 열을 강하게 줘 가지고 무종균을 파괴를 시키는 그런 방법인 거고 약간 열감이 있으니까 열감이 민감하신 분들은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저도 한번 받아 봤는데 좀찌릿찌릿 따끔따끔 못 참을 정도의 약간 버닝? 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긴 했지만 또 장점은 한 달에 한번 치료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저출력 레이저 저희도 가지고 있는 루놀라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또 아무래도 편안하니까 조금 더잘 자주 받아야 되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요일에 내원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치유를 받을 것인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늦지 않게 여름이 오기 전에 우줌 치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막상 사람들이 무종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패드를 바르면 아주 손쉽게 커버가 되는데 왜꼭 치료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항상 균이 거기에 상재해 있기 때문에 무만으로균 침투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균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무종균은 반드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손발톱 레이저를 치료를 할때 우리가 또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두 켤레의 신발을 준비해 두시고 매일같이 번갈아 신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발을 깨끗하게 저녁마다 닦으시고 건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이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발톱 얼마나 자주 깎으세요? 만약에 무종균이 있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깎는 게 필요합니다 무종균이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계속 스물스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목을 매주마다 깎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제가 손발톱 무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손쉬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먹는 약이 편하시면은 먹는 약을 드셔도 괜찮고 어 나는 근데 먹는 약이 좀 부담스럽네 라고 하면은 무좀 레이저도 있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가서 진료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나요? 다음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